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신도라이프 신규 코드와 함께 신도라이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업데이트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보다는 먼저 업데이트 사항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어 뭐야 내가 왜 캐블 거지짠 일단 보시면은요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로 인해서 새로운 이런 썰매 같은 게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서 이게 그 앞에다가 슬로 루돌프를 태우고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마차? 썰매! 썰매를 그거를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게 신도라이프에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는 바로 그림자 눈... 눈사람술입니다 자 그림자 눈사람수는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슉! 슉! 하면은 주변에 눈사람이 생성이 되는 스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아까 그 산타클로스 썰매가 날아다닌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계속 날 수는 없겠죠? 아마 나라도 한 10분, 20분 아니면은 지금 적혀있는걸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다른게 있죠? HP 3, 1, 10, 100, 1000, 10만, 100만, 390만, 어, 783이라고 적혀있고 산타라고 적혀있는걸 봐서 어이 산타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 산타를 때리면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 산타를 잡으면 선물을 주는 이셋중 하나의 그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선물이 떨어지고 있는게 보이죠 여기? 선물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걸 봐서는 산타가 특정 지역에다가 산, 그 선물을 떨구거나 아니면 산타 클로스를 딱 이렇게 지나가는걸 봤을때 스킬을 써서 때리면은 산타가 선물을 떨어뜨리는 건지 그 선물을 떨어뜨리는건지 표정은 아직까지는 적혀있지 져 않네요 어?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업데이트 되는 사항으로요 지금 보시면은 빅 윈터 윈터 업데이트 큰 여름, 아, 겨울 업데이트! 새로운 모드! 4개의 무기! 3개의 어, 섭...주...수... 네... <웃음> 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겐카이나 아니면 미수, 뭐 혈통이나 미수 아니면... 아스피리시구나 혈통이나 스피릿! 또는 우리 카바 같은 경우는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거는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보시면은요 새로운 모드라고 지금 나오게 되는 게 어...약간 눈싸움 같죠? 이 모드가 게임을 하는... 뭐 이렇게 변신을 하는 모드보다는 눈싸움을 하는 그런 모드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방금 지나간 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 네 크리스마스 이벤트용으로 우리 진저브레드 우리 이벤화소에도 진저브레드가 이번에 쿠키로 등, 그 화폐로 등장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저브레드가 아이템으로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대체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싸우지는 않고 계속 뛰어다니는 그런 방식으로만 보는 것 같애,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타 썰매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짠 이렇게 산타 썰매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제한인가 보네요. 뭐 쿨타임 같은 거는 적혀있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니네. 오 그리고 어 이거 뭐야. 자 이걸 뭘 사용을 하면은 우와! 목둔이 신기해! 약 신규 목도이야 이거? 야좀 멋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게 등장하죠? 을오 뭔가 멋있다! 오 뭐야! 그리고 짠! 나와서 스킬을 사용하면 뒤에 산타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 모션이 나오네요! 오! 오이게 뭐야?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대신 때려준다고? 우와 오 멋있어 대박인데? 자 자기 뒤에 산타 할아버지가 생성이 되고요. 산타 할아버지를 사용 이용 이용해서 공격을 할수 있네요. 오 이거는 좀 신기했다. 와 이런 게 등장할 줄은 몰랐네. 자 일단은 이번에 오, 뭐야? 슈퍼 전토아 슈퍼 전투 같은 기능인가 보네? 자 그리고 오 여깄네 아, 아까 아그날라다니는그 산타 할아버지 그 선물 떨어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선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그 뒤에 있던 산타 할아버지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닌, 산타 할아버지하고 신규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음, 산타 할아버지라는 레벨 3000짜리, 어, 체력이 400만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요. 아무래도 약간, 어, 이외트성 미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은, 네, 우리를 때리게 되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밑에서 갑자기 썰매를 타고, 네, 폭탄을 날리기도 합니다. 보이시죠? 음 자, 이렇게 오늘은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신도 라이프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아직 코드를 알려드리지 않았죠? 코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려드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번에는 총두개가 등장을 했고요. 이번에 나온 신규 코드는 <웃음> 미안합니다. 이번에 나온 신규 코드는 첫번째 바로 이거구요. B1GBR34K 느낌표 이코드1 5스핀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코드는 스노우맨즈 느낌표라는 코드구요. 이 코드는 1 5스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코드가 등장을 했고 우리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조만간 될 거니까요. 과연 신도 라이프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추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신도 라이프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된 건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그럼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3개 찍었어. 너무 힘들다. <웃음> 구독 부탁드려요.